2022년, 양력으로 아, 4월 10일이고, 음력으로는 3월 10일 개사일이고, 아, 지금 시간이 새벽 아, 3시입니다. 3시. 오늘은 이 천일이 그 기룡산 산불봉, 그 산불봉을 가서 인사하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서 이제 아, 준비를 하는 중인데, 요게 산불봉까지 천일이 집 올라가서 인사 올릴, 재물입니다. 과일은, 무거우니까, 그냥 한 개씩, 한 개씩만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거 육포, 소고기죠? 과자, 사탕, 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떡세 가지, 이 술, 다른 때는 막걸리도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유럽 빈다고 막걸리는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소주만, 이렇게 들고 올라갑니다. 이한5시반이 <웃음> 차늘이 오늘은 이 천일 에마를 냅두고 시내 버스를 타고 아 이제 갈 겁니다. 차에서 물물 물 꺼내느라고 물을 열었어요. 이렇게 해서 물 꺼냈고 아 요배랑 배낭, 배낭만 심어지고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합니다. 자문 닫히고. 네, 예, 출발합니다. 네. 7번 버스가 진입 중입니다. 예, 107번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 6시 1분. 천일이 환승하러 왔고, 여기 대전역, 여기 쌍둥이 빌딩이에요. 대전역에 오시면, 아, 지하철도 있어요. 지하철 타고, 아, 현충원, 현충원에 내리셔서, 요고, 107번 타도 동화살 들어가요. 거기서 이거 타면 돼요. 예, 천일은, 아, 바로 여기 와서 환승해서 가려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버스 진입한다니까, 아, 타고 갈 거예요. 자, 이 천일이 버스를 <웃음> 타고, 이 동학사에 도착을 한 게, 아, 6시 55분경 아, 도착을 해서, 어, 지금, 버스 도착을 해서 이렇게 내려 보니까 꽃들이 진짜 다 폈어요 다 폈고 쫙 멀리 저 멀리 그 천왕봉이 보입니다 계룡산 주봉이 한번 당겨 볼까요 천왕봉 보이죠 오늘 천왕봉갈건 아니고 천일은 여기 그 계룡산 특화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입고 들어가면 여기는 동학사 올라가는데, 동학사. 천일은 동학사 가는 게 아니고, 삼불봉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옆길, 옆길로 들어갈 거예요. 오우씨, 저 식당, 돈 벌었나 보네. 저기 막, 옛날에 그냥, 식당이었는데, 철골자로 막싹 다시 올리네요. 음. 자, 여기 보시면, 그, 여기 이정표가 있어요. 바람을 좀 풀어요. 이렇게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관음봉 산불봉, 산불봉 절로 가라고 써있죠. 어? 저기 아니요. 절로 가면은, 아, 이쪽에, 동학사 올라가는, 여로 가면은 입장료랑 매표를 해야 돼요. 어? 문화재, 관람료, 이거로돈 내야 돼. 근데 굳이 동학사를 구경할 것 같아도, 아, 동학산만 보시려면 올라가야 되지만, 저, 산불봉 쪽이나 남매탑으로 올라가시려면, 고하은 이쪽, 옆에, 이 남매탑, 하고, 그, 천, 뭐야, 천정탐방지원센터,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 이리로 가면 돈안 내도 돼. 아셨죠? 그래서, 저 남매탑, 이리로 가도 되고, 이로 가도 되는데, 열로 올라가서, 산불봉으로 돌아서, 이쪽에도, 이쪽으로, 이 동학산 쪽으로 내려오면, 돈안 내도 돼요. 아셨죠? 이쪽, 동화사 쪽으로 올라가면 돈내야돼요 그리고, 이 동화사 쪽에서 남매탑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남매탑이나 리로 사물봉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단이 심각하게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이쪽 길 말고, 음, 이 길로 가세요. 이 길. 이쪽 길, 그, 탐방지원센터. 이쪽 길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리로 가면, 계단이 있어도 밋밋하고 되게 편해요. 이쪽에 산물봉 3.7km 하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 올라가는데, 이로 올라가시면 돼요. 저기, 그린콘도 어쩌고저쩌고, 어? 이쪽 길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길 말고, 이길 말고, 요로, 여기, 요로 가시면 됩니다. 천정 탐방로라고 써있죠? 어, 요로, 이리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음. 뭐 입산시간 어쩌고저쩌고 어?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옛날에 이 우회길에 있었어요 할길 댕겼는데 여기 개인사유지인가막아서이아래길 이렇게 뚫었고 저기 저 건물이 화장실하고 아, 안내소 여기로 가면 하여간 중요한건 입장료 안내야 김밥천일이 하나 샀는데 한 줄에 3,000원이요 김밥 한줄값 나와 알았죠? 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 하고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자 이렇게 여기 탐방소고 카메라 있고 어. 일로 가면 하여간 돈을 안낸다 아시죠? 어? 이렇게 해서 여기 화장실 화장실 여기는 깨끗해요 저 하루 타, 저기 버스 정거장에 는저는 열나 들어온데 여기는 깨끗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우리 여기 보면 현위치 현위치 여기 써있죠 여기에서 아까 이 동학사 일루 가면 일루 가면 돈 내야 돼 이렇게 가면 아까 여기 삼거리에서 여기로 가라겠죠여기 갖고 고 이래서 쭈르륵 해서 문구삼거리로 해서 큰배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메탑, 산불봉,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천일이. 여기, 요 아래 갑사, 뭐 이렇게, 관음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의실 올라갑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시간 실실 놀면서, 면서 가면, 응? 새들이랑 노래, 얘기하고, 나무랑 얘기하고, 그러면, 실실 올라가다 금방 갑니다. 아셨죠? 자, 게이트 통과 자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문이골 이렇게 문골이라고 써있죠. 여기 선도항, 뭐 천지항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가 올라가면 옛날 기도하고 부단한 그런 장소였어요. 지금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기서 여기까지 길이 뭐 짐을 날르려고 하면 다 지어서 날라야 돼 <웃음> 그러니까 아주 산속에 있는 이런 구 땅이나 기도들양은 아주 그게 지랄이라니까 그 지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내쫓고 그랬는데 그나마 여기 지금 문골 요 문골 요 문골에 요멧지요거 생도암 뭐 천지암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안 좋잖아요 무조건 막 쫓아내고 지랄드라는 데 이건 아직까지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한산비에막그 건물이 있는데 천일이가 잠깐 보여줄 거예요. 이 순간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기 뭐니 아까도 못 와. 니 아까. 자, 이제 올라갑니다. 전에 어 네. 이 천일이가 문골 몇채있다그랬죠 저거 보니드리려고 여기 내과. 내가 건너서 저렇게 있어요. 어당겨볼까요이렇게이 배차가 있어요. 하여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아닌 아니더라도, 온다는 얘기예요 자, 또 올라갑니다. 요문골이랑 같은 라인, 같은 라인 선상에, 자, 보세요. 저기 문골이란 말이에요. 문골에 그, 아까 그, 부땅이나, 무슨 부 남자인데 요, 같은 라인, 내과 헌너에, 이런 돌이 크게 하나 있는데, 이 천일이 봐서는, 옛날에 여기서 기도하고, 치성들이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하게 막아놨는데, 흔적을, 이 천일이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 계단. 뭐. 아이고 이게 나이 먹고 배 나오고 아 그러고 산에 돌아다니길 나가면은 아 우리 충청도 사투리를 대가네요 대가네 대간해. 응? 표전 말로 힘들다 열라 힘들다 아 애들 말로는 개 힘들다 이렇게 커요 바위가 응? 그래서 이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았는데 저 밑에 오면, 저렇게, 그 벽돌을 쌓고, 이런 식으로, 밑에, 보, 보, 보여요? 이렇게? 야, 하여튼, 재단같이, 조기도 그렇고, 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이제 네. 기울음도 이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응? 보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시멘트를 뒤에 석축을 쌓고, 석축, 이렇게 시멘트를 발랐어요. 여기도 이렇게 해야죠. 여기, 아마 옛날에는 여기다가 방 같은 걸들리고 기도를 하고, 아마 여기다 재물이나 뭐 써놨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걸 못하게 어? 못하게 두드려 보신 거지 여기 천장 이 하얀 것은 아마 첫걸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 못하게 해놨지 않나 그래 싶어요 이 바위에 대해서 이름은 따로 없어요 없고 하여간 저기 문골 어, 그거랑 같이 연장 선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요게 이제 그좀 전에 손님이 보여줬던 그 바위고 바위 아래 이렇게 어. 여기 올라온 길, 길 완만하죠? 되게 좋아요. 계단도 별로 없고. 저기 거의 다 올라가서, 그때 좀 계단 있고, 괜찮아요. 음, 이쪽,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골, 어? 문골, 허여물근한 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저기, 남자, 여자, 한쌍 올라가고 있죠? 어, 자, 채널도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는 큰 배자. 아, 큰 배제라는데요, 큰 배제. 여기 능선 올라온데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 쉬고 있죠, 쉬고 있고. 요걸로 가면, 남메타 이렇게 넘어가고. 오, 요쪽. 요걸로 가면, 이제, 장군봉. 장군봉.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아, 여기 보면, 올라온 게, 이제, 동학사 주차장 2.7km. 아, 지금 천일이 올라온 거 생각하니까, 1시간, 한 20분. 1시간 20분 올라온 것 같아. 그 젊은 친구들 올라와서 뒤따라 꽁머리따라 오다가, 아이고, 너 있네 대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 땀메 0.5라고 나왔는데, 0.5는 좀더 가고, 저 꽁갈에 저거, 꽁갈. 아셨죠? <웃음> 장군봉. 그래서, 예, 큰 배제, 큰 배제라고 써서 현이 치고, 아까, 여기 천정, 천정, 여기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오다가 문골 그, 붙당하고 기도토 얘기 알려줬죠? 문골 삼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현이 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남메탑을 해서 산불봉일로 올라가요. 이제 음. 아까 젊은 친구들은 관음봉 여기까지 간대. 철리를못 가. 씨. 뒤져 거기까지 가다 가는. 그러니까 <웃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요. 여기가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뜸했는데 이제는 이 코스가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요. 어, 여기 아까 좀 전에 여기 큰 배제 그러니까 천정 탐방 을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배제 여기까지 왔고 여기 험한데 산불봉 산불봉 고기 여기 여기라 하는 뜻이에요자 응. 이제 실실해서 천일도 요쪽으로 이제 실실실 갑니다. 저 앞에 가서 남부탕 보여드릴게요. 오 어, 저기 봉우리 보이죠? 아 저기 산불봉이야. 여기. 뭐중얼중얼말 나오죠 저기 남배탑 저 절에서 상원사에요 저기 상원암 어, 저기 틀은 거예요 어. 이 탑이 보이나요? 탑다 왔어요 저기 남배탑 여기 써있죠? 남배탑 동학사 지원센터 이렇게 사람들은 벌써 올라갔던 사람들은 내려오고 있어요 남배탑 있는 데가 남배탑이에요. 아이고 이게 남의 탑 이에요 하하 <웃음> 남의 탑 어, 여기 상원아 돌무떡이 어, 이렇게 언제 만들어놨나 생겼네 이거 없었는데 하, 보니까 탑에다 뭐 센서같은거 달아놨어요? 탑에 끼우나? 어? 아 그러네 이게 청량사, 5층 석탑, 7층 석탑, 모래톤이 지는, 썬 때는 건드리 마세요. 이렇게 했네. 저기 센스인가, 센스. 끼우는 거. 이렇게, 초. 초 키우라고. 이렇게 있어요. 남의 타.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초. 초 있고, 나의 타. 이거, 한벌조심하라 다른 데 가면 군대 저기 막 보다게 하더구만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저 뒤에, 저 뒤에 보이는 거 있죠? 저 뒤에. 저기, 나무 뒤에 있는 거. 저기, 그, 삼불봉이에요, 삼불봉. 저 나무 뒤쪽에 넘어가. 여기, 여기 상문암이남메타 원래 이름이 공주 청량사지 5층 석탑, 7층 석탑.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7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메탑 남메탑 하는데 원래는 청량사 옛날에 여기가 절 이름이 청량사 였었나봐요 청량사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옛날 청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원암 지금 은 남자 이름이 상원암이에요 상원암 상원암이 있고 이렇게. 저 뒤에가 저 물탱크고 여기 약수 올라오는데 화장실 저 끝에 화장실 급한 사람 저 끝에 아 해오서 진짜 멀어요. 대박이요. 그래서 여기 물따 때는 가물 안 나오는데 물 나오네. 저쫄쫄쫄 쫄. 저기 물 나오는데. 아이고 여기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CCTV도 달아났어어이고 응? 선언을 선언을 공주시 야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아, 크게, 아, 크게 있었나봐, 이게. 죄송합니다. 남메탑. 남메탑. 옛날 호랑이가 이렇게 물어다 줬디야. 나한테 남부어나 불러. 따좀하나물어와라 자, 여기 그 어, 남메탑에서 바라본 산불봉 이제 500m라고 했는데, 아, 500m 더 돼요, 더 돼. 아, 되죠. 동학사 1.7. 어? 좀 전에 그 천지로 올라온다가 천정 탐방 지원센터 2.8. 이렇게, 했네 이렇게. 여기서 갑사 이렇게 되고 사람들 쉬라고 이렇게 공간. 뭐 의자, 이 테이블. 또 마련해놨어요. 어, 이렇게. 천을 배나 하... 자, 이제 올라갑니다. 아이고. 돼지가 다 왔어요 저, 저기 계단 끝 능선이 그 갑사랑 넘어가는 남매탑 어, 능선 이에요 아이고 노인네 돼지네 이거 여기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 저 끝에 삼불봉 다 올라가서 거기도 조금 있고요 아이고 자 기운냅니다 여기가 이름하여 삼불봉 고개래요 고개 그래서, 좀 전에, 남매타면서 이제 올라왔고, 이 아래쪽, 여기로, 갑사 내려가는데, 여기. 어, 갑사 쪽에서 올라올 땐 이리로 올라와, 이로 이쪽으로. 이렇게, 에. 아이고, 철도 올라서 원래 찍고 올라가려 했더니, 힘드네. 여기 산불봉 고개, 고수, 이렇게 있죠. 이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양반 저 올라가죠? 옆에 저큰봉우리 있죠. 저기, 저게 산불봉호에요, 저게. 올라왔으면, 이 마지막 저기에 철계단이 있어, 철계단. 아, 철계단 되죠, 되죠, 이제. 여기로 어. 가면 이제, 갑사. 이제 그, 갑사 쪽에서 올라올 때는 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잠시 쉬는데, 여기 쉬는데. 아, 사람들, 이래,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음병 1.8, 관음봉, 삼불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천일도 이제 일로 올라갈 거고 저쪽 삼불 올라갈 거예요. 아저앞에 보이시나요? 천을 올라가는 거. 네? 마지막 이게 저기 저기 돌 계단 끝에서 저기 철 계단 한번 쪼금당겨 볼까요? 이렇게 저기 올라서면 이 이거 붕어리, 이거 이거 삼불봉이. <웃음> 이 안에 말로는 저 남매탑에서 여기 산불봉까지가 어, 500m라고 했는데 완전 여기가 둘 계단에다가 마지막 여기가 쎄. 아 저것도 옛날에는 좁았어요. 근데 언젠가 한두 사람이 교행하게끔 늘렸어. 아 이렇게 여기가 마지막 그 탄에 가면 깔딱고개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일도 이제 실슬 가요 자더 가까이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사람 올라가서 해오는데 올라가서 위에서 보여주는데 아 천일이 올라가는 거는 안되지 않냐 우측통에 이렇게까지 써있어요 그러니까 에, 옛날 이게 옛날 건가 저게 옛날 건가 어, 저쪽 게 옛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옛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하나만 있어서 하나 하나 사람들 내려오네 완전히 여기 죽음의 마지막 마지막에 맞아 마지막. 여기만 여기 올라왔으면 다 올라간 거예요 오 떼대로 내려오네 뛰어내려. 아버기 날로 오셔요 <목소리도> 네? 천천히 오는 거보다내려게 훨씬 편해요 오! 모, 몸이 되게 가벼우신가 봐 어휴, 재시만, 나뒤집었구만아 그래요? 헛디딜까봐 어, <목소리도> 자, <목소리도> 우측 통행을 하라고 하니까 아, 지금, 어, 한번 어, 가볼까요? 이는게 싫은 렇게 오! 뒤집었네 자, 올라가요 옛날에 요 밑에서 돈천원 주셨는데, 누가 흘린 거. 에이, 그, 그때 어디가 시주를 했나? 어쩌나, 하여간. 이렇게 이제 올라왔었죠? 아이고. 그러면, 이쪽은 낭떠러지요. 낭떠러지. 근데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와, 여기. 저기기 봐. 산 사람 올라갔죠? 저기가 끝이죠, 저기가. 이게 마지막. 완전 천국의 계단이에요, 천국의 계단. <웃음> 천국의 계단.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다 올라왔어요. 여기. 여기가 끝. 저 사람들 올라가네. 아이고, 여기가 마지막.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와서, 여기 마지막, 바위. 바위 여기 저기 이제, 갑판 보이죠? 설명, 아우다온 거야, 이제. 아우. 아 이렇게 차렸습니다. 요, 산물봉 요 밑에 이렇게 해서 차려고 인사 올렸습니다. 이렇게 인사 올렸는데 가지고 온거 이게 예. 물 소주 과일 떡이다 예. 김밥 김밥도 사 갖고 왔어요. <웃음> 하, 김밥 저0천원 그 동학사 시장 거기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예. 인사 올리고. 사람들이 하만 앉아가지고, 있어 있다 좀, 먹을, 저거, 먹, 먹으면 끝나겠죠, 이제? 응. 어, 지금 시간이 10시 어, 48분입니다. 48분. 2022년 어, 4월 10일. 금으로 3월 10일. 아, 기농산 산불봉 해가지고, 해발 775.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천일, 아, 기농산 올라와서 인사까지 다 마치고, 가지고 온 김밥, 김밥까지 홀라다 먹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배 배가 불끈 올라왔어요. 예, 자 저쪽 그 한번 볼까요? 여기 사람들 여기 봤다. 오, 이거 못쟁이. 오, 좋았어. 저나 떨어진 죽어야이. <웃음> 자 밑에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저기 저쪽에 아수서으로 어, 그 사람들 저 멀리 저기. 저기인데 그 이제 관음봉 관음봉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관음봉 관음봉 저 올라가는 이게 관음봉이에요. 관음봉 이 끝에 있는 거요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게그 연천봉 연천봉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관음봉 저쪽에 여기 우리 천왕봉 계룡산에 아본 주봉이에요. 주봉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걸 빨리 빼야 되는데. 저기다지라라고 자리 잡고 지라하고 이제 앉냐고 쓰이겠죠. 아, 하고만은 봉우리 많은데 말이지. 이렇게 봉우리가 됩니다. 어쨌든 흐름이 일일이라고 사람들 참 많이 왔어요. 어? 자세 좀잘 잡고 봐요, 이쁘게. 어, 멋있네. 어, 뭐 저렇게 멋있어, 빨리 찍어 사람 없을 때. 어? 그럼 되지. <목소리> <에? 목소리> <에이 목소리> 아, 그래서 근력도 좋으시네 자 이렇게 자 아, 오늘 그 이민양 아, 그 4월 10일 1일 음력 3월 10일 개사일 이천일이 교룡산 삼불법 삼불법 이렇게, 올라와서, 어, 이제 잘 하고, 잘 하고. 응? 자, 내려갈, 내리, 어, 저, 내리기, 이 내려갈 거예요. 저,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오는데 꽃도 제대로 못했어. 이제 꽃도 좀 하고, 내려갈 거예요. 아셨죠? 이, 어, 이 나람들 올라오고, 이제, 아, 내려갈 때, 저기 동학사 쪽으로 내려갈 거야. 동학사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 거기가 꽃이 많아. 동학사부터. 어? 아셨죠? 어, 이제, 하산합니다. 아, 요렇게, 이제, 인사 갔다가 내려왔고, 아까, 여기 를 그냥 넘어가고 해서, 어차피 여기는, 사람들이 시주를 안 하면, 시주를, 안 하면 돈, 여기, 시, 목, 목 먹고 살아, 여기. 근데, 아, 차들이 돈이 많이 없어서, 적당히 놓고 했더니,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어, 하물로 내려오면서, 요렇게 그냥, 저 하나만 밝혔어요. 어, 저기 뭐야, 고 뭐. 써있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천널천일초요 <웃음> 우리 주제스님, 주제스님, 아, 사실하고 했어요. 에 어, 미탑에서 내려갈 거예요, 이제. 어, 좀 전에 그 어린애들 사진 찍서 좋다고 뒤진다고 했는데, 내려갔나 모르겠네. 천널도 어, 이제 내려갑니다. 어, 지금 시간이 아, 12시 24분. 아, 11시 에 출발했다 가면은 지금, 1시간 반 걸린 거예요. 여기 지금 동학사 다 나왔어요. 저, 요 정자. 정작, 여기 정자고, 여기 뒤, 에저기로 바로 동학사예요. 여기 내려온 거예요. 이 길로. 이 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길이 연락 험해. 일로 안 오는 게 좋아. 그래서 동학 일로 다, 로 나가면 이제 그 주차장. 어? 주차장 나가는 거예요. 전화로 정자는 개보셨나 보네. 이뒤이 이 뒤가 이 동학사예요. 이제 동학사는 가리롭고 아유 됐어 이제 그냥 여기서 내려가요 그냥 삼불봉 2.1km 남했다. 이거 이거 꿈가리야 이거 아유 이거 안 맞아. 아이참 여기가 동학사 들어가는 원래 입구예요 입구인데 이 차들이 거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막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나왔고 어, 여기서 이 표를 받아요. 표를 받는데 음. 이게 얼마냐 하면은, 어디 한번 볼까요? 어른, 어른 3천원이요 아까 내가 김밥, 김밥 안주라하 했는데, 어? 어른 3천원이요 그게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에? 내가 이렇게 졸로 올라 가시면 돼요. 어, 저기 어디요? 아, 지금, 삼불봉 신선봉, 동학사. 이거 잘못적이었네 이거 다다 안나왔네 암튼 암튼 일로 오지 마요 에? 여기가 표 끄는데 이렇게 사람들 표 끄는 들어오잖아 이거 뭐야 이 동학사 불꽃도 없고 만보 어?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저이 차들 보이시죠 와 이래서 차내이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아 버들이가 아, 차들을 기다린다 하니 어, 버들이 만나러 이제 실실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이고 미쳐요, 미쳐. 어. 자, 이렇게 이게 밤에, 밤에는 더 환해요. 낮에 이렇게 많이 폈잖아요, 그죠? 밤에는 더 환해요. 밤에 막불 켜놓고 그러면 완전 죽음이에요, 죽음. 다 폈어, 이거, 비. 수요일인가? 피아몬다고 하더만 비바람 불면은 다 빠져요. 다 빠지니까 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네. 꽃경 하세요. 으으짝거리는 <웃음> <웃음> <웃음> 그... 소리가 들리지요. 아이고, 버들이 버러 왔네. 여기. 정학사에 보드리만, 보드리만 왔대, 보드리만. 다른 건못 들어왔대야. 아이고, 쟤네들 베이스를왜 이렇게 높여잡긴겨 버들이 공연한다고 하는데, 버들이 보니까, 이따 3시에 나온대요. 아이고, 야. 보니까, 사람들만 잔뜩 모아놓고, 지금, 약장사는, 아, 약장사. 아유. 아, 천일이 제 그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천일이랑 같이, 아, 계룡상, 이 정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끝.